BTV 이 시작! 안녕하세요 신짜오 신자 깜빡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윤이라는 친구 데려왔어요 자기소개 해줄래?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음악이랑 일상 유튜브 같이 하고 있는 지윤이에요 반갑습니다 신짜오 깜빡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믿덤 노래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DMC 페스티벌에서 믿덤이 하이의 하이코앤엠디 불렀잖아요. 그걸 저 진짜 너무 리뷰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유튜버 초여 가지고 계속 못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노래하는 친구를 만나서 리뷰를 하게 됐어요.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꿉창다가 지훈이를 만난 거예요. 사실 오늘 처음 만나,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나이도 동갑이고 저희가 카톡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안 어색해. 오실게. 안 어색해. <웃음> 야 그렇게 말하면 어색하다고. 그래서 어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연예인인 줄 알았어. 아 여보 나 옆에서 너무. 비교될까봐 아, 제가 <웃음>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도 제 채널이니까 나름 이뻐해 주세요. <웃음> 밑담이 베트남에서 국민가수라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오기 전에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밑담에 대해서. 근데 기사를 보니까 베트남이 최초로 미국의 음. 그 빌보드 그차트 음, 올랐다고. 맞아 맞아. 음. 어 진짜 그 베트남에 완전 국민 가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베트남에 살면은 밑담 거의 다 알아 그치 그치 알아. 어, 되게 유명하고 아 저번에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때그 밑담을 게스트로 초대했었는데 진짜 너무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막 가시는데 막뒷모습까지 계속 마음에 막 담아뒀거든요 근데 그날이 이제 딱 밑담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공연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 공연을 저는 지금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이 하는 리뷰 노래하는 친구랑 같이 리뷰, 리뷰를 리뷰 해보는 거니까 우리도 사실 처음 만난 거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베트남인 최초로 첫 내학 공연을 한다고 조만간 다음 주인가에 음 맞아맞아 맞아. 우리 한번 믿덤 영상을 처음으로 드디어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응. 아 한국말로 노래했다고 맞아 아, 한국말로 했어 어. 제목 이거였니 이거 읽어도 베트남 어. 응어의 하이구엔 엠디 응어의 응, 하이코엔 md 응의하이코엔 d 어 되게 흥이 있으시다 어. <웃음> 프로듀싱까지 가능한 어. 아시아의 지발레 아시아의 거 한국어야 아 진짜 한국인처럼 발음이 되게. 그러니까. 음. 어나이 노래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나 노래. 나 처음 들어봤어. 아니 근데 나 되게 익숙한데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 어. 뭐지 아시는 분. 어. 어? 진짜 근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 이거? 난 처음 들어봐. 난 그냥 이분의 노래인 줄 알았어. 아예 안찾아보거든이 아, 이게 베트남 제목으로는 사람, 뭐뭐 해라, 잊어라. 그러니까.. 사람을 잊어라? 아, 저를 잊어주세요인데, 한국 제목으로는, 한국 제목으로는? 이럴 거였니? 이럴 거니로번역 그래서 이게 베트남 제목으로는 완전 나를, 어, 네. 저를 잊어줘요. 라는 건데 음. 한국어 제목이 좀 달라서 그 이해가 안 가. 근데 아까 음. 이분 뮤비를 찾아봤는데 <웃음> Please don't forget me? 이게 어. 있더라고. 이거랑 완전 다른 거야. 그건 잊지 말아요. 어어어. 어. 완전 다른 거야? 어어어. 어. 계속 볼까? 어, 그래.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이 되게 정확하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웃음> 그래? 딱 외국인. 아 진짜? 어. 나는 어, 내가 노래를 잘 몰라서 그런가. <목소리> 아, 아, 아, 외국인들도 많네. 오 한국 팬도 많지? 믿음 <웃음> <웃음> 근데 어. 내가 그또 찾아본 거는 이분이 되게 고음을 엄청 깔끔하게 오래내는 걸로 유명하다고 아 진짜? <웃음> 와너 진짜 잘한다 <웃음> 엄청 찾아봤어 이거로 <일부러. 웃음> 어. 나는 근데 발음이 진짜 다른 외국인이 부르는 것보다 좀 정확한 것 같아. 아, 그래? 응. 음. 그냥 나는 이제 뭐 베트남어도 모르고 그냥 음. 한국어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 말하는 정도 어, 발음이 진짜? 약간은 다르지. 한국에 왜? 음. 근데 되게 국민 가수신데 음. 춤도 이렇게 출시네난 되게 이렇게 엄청 이렇게 이런 노래만 부를 줄 알았어. 발라드나. 아, 그러니까 되게 흥이 있는 것 어. 같아. 흥이 어. 많아. 흥부자. 음, 뭔가 그 느낌이 옷이 너무 예뻐 음. 그리고 이분이 진짜 완전 그거야 분위기가 되게 뭐야? 돼? 고상? 뭐라고 해야 어, 돼? 우아한, 어. 뭐 어, 우아한 분위기 어, 직접 만났을 때 훨씬 아, 예쁘거든 음. 어. 발음 진짜 좋다. 음. 그치? 음. 피부도 완전 좋아. 나보다 좋은데? 나 베트남 가서 와, 여드름 나고. 와. 근데 되게. 응. 음. 너무. <웃음>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표정이 <그치>? 좀. <웃음> 어. <웃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 뮤비 같은 걸 봤을 때는 딱 봐도 뭔가. 난 베트남을 잘 모르지만. 음. 이런. 이랑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지금 한국에 오셔서 그런지 메이크업도 그렇고 되게 한국인 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인 같아 베트남인이랑 어. 한국인이랑 진짜 비슷하게 어, 생겼어 그치, 그치. 응. 응, 너무 오히려 나는 베트남인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응. 막 그냥 말걸때 나한테 베트남어로 말하는 아, 사람도 그래? 많고 약간 느낌 는같아 그치 근데 왜 그런 거지? <웃음> 몰라 근데 나도 나 태국 갔을 그런... 때 나한테 태국 사람 같다는 말 많이 했 아. 까맣기도 하고 까맣기는? 아너 음. 여기 도게 텁다 아, 그러네. 약간 얼굴 색이랑 다른데? <웃음> 나도 진짜 많이 탔는데.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타니까 또. <웃음> 맞아. 들어보자. 이분이 우리보다 하얘신데. 그러니까. <웃음> 그러네? 여기도. 어, 진짜. 베트남 사람들 진짜 하얘. 아, 그래? 어. 잘안 태우거든. <웃음> 나이 노래 왜 이렇게 익숙하지? 진짜 많이 들었나봐 그냥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거 아니야? 이런 노래가? 그런지 아 아마 그런 어 이거 완전 어깨춤이 <웃음> 진짜 흥 많으시다 이게 그 플리스톤 폴로그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 뮤비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 이거 치킨이신 거 아니야? 어, 그런가 봐 <웃음> 어. 근데 이게 좀 잔잔하면서도 나는 진짜 잔잔하면서도 뭔가 박자감 있고 그런 노래가 요새 좋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야 요즘 그런 것 유행이잖아 아, 힙한 노래 어... 진짜 한국인 같은데 발음이 오. 오 진짜 발음 좋지 않아? 어. <웃음> 봐봐 내가 맞다고. <웃음> 어아 근데 되게 아쉽다 한곡한으로딱 끝나가지고. 아, 아니, 뭔가 이렇게 라이브하는 건 처음 봤는데. 어, 그러니까 라이브인데 하나도 안 떨고 어, 역시 어, 그 당연 당연. 포스가 응, 있네 진짜. 맞아. 음. 뭔가 뮤비로 봤던 그 예전 뮤비랑 느낌이 좀 달랐어. 음. 더 뭔가 이분의 매력적인 모습이 더 어. 보이는 것 같아. 역시 이런. 뭐라 하지? 국, 나라의 그런 가수니까 뭐라 하지? 어, 이걸 국민 이렇게? 요정? 이렇게 국민 가수? <웃음> 국민 가수시라 그런지 라이브에서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가 매력이 음. 더 드러나는 것같아 맞아 긴장도 하나도 안하고 어, 어게 한국인데도 그치? 다른 나라에서도 어, 다른 나라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쉬운 거 아닌데 음. 큰무대에서 정말.. 부럽다 나도 나중에 네. 베트남 맞아. 가서 한번아 아 진짜 베트남 와 내가 가 해줄게 만나있어 에덴 빛남 조이 소개시켜줘 너 아는 분들 오 좋아 좋아 오담비지이티요지이온 조카팔로 너는 어땠어? 영상? 나는 <웃음> 되게 이분의 막 그런 화장이랑 드레스랑 무대랑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 되게 고급적이고 노래도 전혀 그러니까 당연히 가수니까 안 떨어야겠지만 뭔가 되게 여기에 그냥 완전 어울린다?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좀 분위기가 잔잔하면서도 박자감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 이 소리가 좋았어요 어, 뭐 어깨춤도 <웃음> 싱거울 수 있는데 그런 좀 재치가 있으신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이게 노래가 가사나 뭐 이런 제목만 봤을 땐좀 슬픈 것 같았는데 이분의 이 모습이 너무 예뻤다 해야 나 계속 웃으면서 부르시는 모습이? 음, 맞아. 미소가 이뻐서 음. 너무 부럽다. 진짜 알 거야. 진짜 알 거야. 저는 베트남을 호치민, 호이안, 하노이, 다낭?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 네. 가보고 싶어. 어... 어디가 제일 가고 싶어? 일단 아무래도 하노이가 수도니까 하노이랑 내가 들은 걸로 호치민이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나는 그리고 막 이런 바닷가 이렇게 가서 노는 것도 좋은데 음. 그냥 그 지역 구경하는 걸더 좋아해서 호치미 진짜 멋있 호치미 나 음식 추천해줘 어? 음식? 음식 하나만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보, 찾아볼게요 <웃음> 한국에도 요즘 베트남 음식 다 팔잖아 어 많아 어. 많아 내가 추천하는 거는 분짜. 오바마도 어, 좋아한다는 분짜. 나 분자 한번 먹어봤어, 한국에서. 아그 이렇게 면 찍어가지고 먹는 거잖아, 맞아, 고기랑. 맞아, 응. 내가 먹었던 거는 그렇게 맛이 없었어. 아 진짜 응. 어디서 먹었길래? 신사에서, 한국에서. 아 요새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맛있는데 찾기 힘들어. 체인 엄청 많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지훈론지훈살라 네블동콩. 오늘의 주인공은 다솜 리뷰. 오늘의 하이곤 엔디. Cảm 다 n đá xem video vui v 하 không? Nếu mà m ì 요 subscribe v like. Bấm chung nữa, t v